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집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 영상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는 있는 8가지 1편에 이어서 오늘은 2편으로서 단독주택에는 있고 아파트에는 없는 8가지 좋은 점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의 2편입니다. 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여기저기서 올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것인지 특히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공동주차장, 공동출입구, 홀, 복도 등으로 코로나 감염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집콕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는 좁고 답답하여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등을 대비해서 향후 어떤 주택이 각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8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다양한 방과 공간 두번째로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생활 세번째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과 생활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편으로서 5에서 6번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할텐데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다섯 번째로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싸다 라고 하는 것인데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집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가격에 거품이 많이 있지만 단독주택은 거의 원가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아파트 가격 가운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품이 끼어서 그런 것인데 이러한 거품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값과 공사비 경비 등 원가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쓸데없는 비용인 거품으로 무려 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의 이익금이라든지 총사업비에 대한 금융비 또 위험부담금 홍보비 그 모델아웃을 꾸민다든지 광고를 또 엄청나게 해야 되죠. 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한 또 분양대행전문회사의 분양대행률을 또 부담하게 되는 거고 또 아파트 입구에 과다한 장식비 또는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 또한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에도 또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또 만약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붙는 프리미엄 금액 다음으로는 또 요즘과 같이 아파트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비용도 모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만약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아파트를 짓는다면 전혀 불필요한 그야말로 모두 거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시행사의 비용이나 금융비 특히 엄청나게 쏟아붓는 모델아웃선이 광고비 그리고 왜 분양대행료가 필요하며 프리미엄까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가운데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즉 구조적으로나 알면서도 별수 없이 소요되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정치권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반값 아니 반의 반값 아파트를 외치기도 했는데 그들에 의하면 반값 아파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책기조를 확고히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만 웬일인지 요즘은 그런 말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다른 종류의 집보다 훨씬 비싼데 차라리 그런 돈이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집을 그것도 그야말로 원가로 홍보비니 분양 대행료 등은 한 푼도 들지 않은 채로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런 아파트값이면 아니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면 넓은 대지에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방 외에도 다목적실이라든지 서재뿐만 아니라 지하를 포함해서 2층짜리 집에 거기다가 다락에다가 옥상, 정원까지 무려 60 내지 70여평의 단독주택, 그것도 서울의 내옥동 등이나 서울 못지않은 판교 등 신도시의 단독주택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단독주택은 맞춤형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 있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은 나와 가족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파트는 아무리 좋은 곳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아파트라는 집은 건설회사에서 입주자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지, 알아서 지어놓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도 단지 배치도 특히 평면구조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 3개, 주방과 거실, 화장실 등을 획일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지어놓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집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특성이나 취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야말로 입주자들이 그 아파트에 맞춰서 사는 집인 것입니다. 바로 몸을 옷이나 구조에 맞춰 사는 셈인 것지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며 사는 집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 옷이나 구두 하나를 사도 신어보며 치수가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색깔이나 패션이 맞아야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도 해버리는 등 그렇게 까다롭게 사면서 옷이나 구두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아파트는 왜 그렇게들 사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도 그냥 사면 말도 안 하지요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치열한 경쟁 끝에 분양을 받지를 않나 여기서 당첨이 안되면 또 웃돈까지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며 사는데 그게 자신과 가족들에게 딱 맞는 집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자신과 가족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게 설계해서 그것도 원가로 아파트보다도 훨씬 저렴한 돈을 주고 내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일곱번째로는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미래형 주거 형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과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탈지구와 탈도시화 되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과연 어떤 집이 좋겠습니까? 근본 코로나는 사람들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했고 전문가들은 말에 의하면 이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 원격서비스가 더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제도나 서비스는 더 활성화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세상, 이런 생활에 맞는 집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파트는 이런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공동출입구, 공동주차장 홀, 복도 등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있고 또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먹고 자고 싸는 기능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겨우 주방, 침실, 화장실만 있는 아파트 구조로는 남편이 온종일 직장에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 다니며 주부만 살던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는 그런대로 불편 없이 살았지만 이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거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지금까지 아파트 구조는 부부 문제라든지 아이들의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능성도 더 많아진 이런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당이나 정원, 그리고 다목적실이나 서재, 다락, 옥상정원 등이 있어서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는 단독주택이 훨씬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넓고 높은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다른 점은 층고와 천정고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좁기도 하지만 천정고가 낮아서 대체로 답답한데 반해서 단독주택은 층고나 천정고를 아파트보다 훨씬 높게 할수 있음으로써 시원하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층고란 한층 바닥슬라브에서이바닥슬라브에서그 위층 바닥슬라브까지이 높이를 층고라고 하고 천정고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온돌이라든지한 마감선에서부터 천정에 또 어, 반자를 천정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천정구라고 하는 것이고 건축법에서는 반자높이라고도 하죠. 아, 그런데 이러한 높이는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정구가 높으면 그만큼 체감 면적이 커 보여서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와 개방감이 있으며 수직적으로 공간의 활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데 반해서 천정구가 낮으면 답답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짓눌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정구가 높으면 탁 트인 느낌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과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높은 공감함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높은 공간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대한 꿈의 나래를 펼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분양되는 고급 아파트는 천정고를 2.9 내지 3.3m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1m 높게까지 만들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다는데 이러한 것은 극히 일부 아파트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고가 이 층고가 2.8m 이 천종구는 2.4m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등 개별형 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주인 세대의 거실은 다락 높이까지 천정을 오픈시켜서 거의 3m 정도에 이르러 특이한 인테리어 효과를 발휘하고 다른 방들의 천종구는 적어도 2.6 내지 2.8m 정도로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적어도 24, 40cm 정도는 높습니다 그러면 왜 아파트는 층고나 천정고에 민감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거공간의 안락함 보다는 최대한 층수를 많이 만들어서 분양을 해야만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층 아파트인 경우에 한 층의 높이를 12cm 정도만 줄인다면 전체적으로는 3m를 줄임으로써 또 한층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단지 전체를 생각한다고 하면 수십 내지 수백세대까지 늘릴 수 있기도 하고 층고가 높으면 그만큼 공사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의 시공성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아파트는 층고나 천정고에 있어서 단독주택 등 개별형 주택보다도 훨씬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파트에는 없고 단독주택에는 있는 8가지 점에 대해서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으로 모두 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다양한 방과 공간 또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 다음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과 생활 또 층간소음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다섯 번째로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싸다 또 여섯 번째로 단독주택은 맞춤형 집이다 또일곱번째로는 단독주택은 미래의 주거 형태다. 그리고 여덟번째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넓고 높은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라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각자의 생각과 특성에 따라 비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널까지 외에도 훨씬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파트로만 몰려들어서 강력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상승하는 것일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단독주택보다 훨씬 비싼 돈을 줘야만 하며 더더욱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다든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아파트보다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훨씬 좋은데도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실수요자보다는 갭투자 등 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일텐데 이러한 거품현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이런 모든 점들을 생각해서 과연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 참고가 되셨다면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